백태 콩무각악 시나몬맛 음! 콩무각, 네. 콩무각? 매콤치즈맛 포르쉬르르한 끼가 다 같이 있어요 버터 갈릭맘 갈릭칩이 들어있더라고요콩두주 같이 들어있습니다 어니엄맛 있습니다 네. 서르태 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대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빵을 생각하시면 는데요빵 말고 또 특별한 명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콩드슈 콩드슈 아, 이 콩드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콩과 충청도 단어, 드슈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 콩드슈는 바로 콩부각인데요. 우리 김부각은 많이 들어봤어도 콩부각은 처음이지 않나요? 저는 처음이에요. 어. 근데 이 콩부각은 오랜 옛날부터 대전에서 제가 먹던 향토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콩드슈 같은 경우에는요, 콩부각을 만들어 보고 계셨던 어머님의 기술을 전수받아 자매가, 자매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영양이 많은 간식을,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는 건강한 술안주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콩드슈 여기 안에 보면요. 대전 이지유라고 쓰여 있어요. 이 대전 이지유는, 어, 대전 광역시의 브랜드 슬로건으로요. 대전 광역시와 협약에 따라 이렇게 표기된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무 한테나 주진 않겠죠? 그래서 좀더 믿음이 가는 거 같아요. 우선 겉푸스 살펴보면요. 노랑노랑하고 패키지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패키지뿐만 아니라 쇼핑백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거 받자마자 드는 생각이 아 이건 딱 선물용으로 딸겠다. 어 가격도 비싸지 않고 선물용으로 딸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말 그만하고 안에 아,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이름이 콩자래요, 콩자. 아,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웃음>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와! 안에는 여섯 가지 맛이 있어요. 콩부각 끝태 버터 관리 맛, 매콤 치즈 맛, 설이태, 시나몬 맛, 어니언 맛. 이렇게 총 여섯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맛 콩부각이 각두 팩씩 들어있어서 총 열두 봉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먹으면서 여러분께 어떤 맛인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서리태, 어니언, 버터갈리 매콤치즈, 시나몬, 백태로 되어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접시 한 곳에다가 요 여섯 가지만 콩부각, 콩두슈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 설명이 특징이 적혀있는 져 설명서가 따로 있긴 한데 제가 그건 보지 않고 직접 먹어보므로써 맛이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콩부각, 백태. 이건 콩부각 본연의 맛이라고 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보면은 음 콩의 고소한 맛도 있고요. 그리고 달달한 맛도 같이 있어요. 짭조름한 맛도 같이 있고, 음, 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콩을 싫어하는데 콩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음. 음. 되게 담백해, 되게 담백해. 아무래도 기본적인 맛이기 때문에 콩의 본연의 맛을 살린 것 같아요. 이게 찹쌀로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더 오, 고소한 맛이 더 깊은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음. 담백하니 진짜 맛있어요. 콩호가 시나몬 맛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얘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냄새가 우리 츄러스 있죠? 츄러스 냄새가 나요. 츄러스 냄새가 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시나몬 맛이잖아요. 그런 개픽가루에 그런 향이 입안에 싹 퍼지면서 아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콩이라가 정말 상상이 안 가네. 어 진짜 어 놀이동산 가서 추러스 먹는 기분이에요. 음 너무 바삭하다. 너무 바삭해. 음 콩부각 매콤치즈 맛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기대돼요. 얘가 제일 먹어보고 싶었고 이 매콤치즈 맛은요 이런 식의 어 약간 붉은스러운 끼가 다 같이 있어요. 백태랑 비교하자면 차이가 확연히 나죠. 어. 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부터. 오, 치즈향이 난다. 치즈향이 나요. 술안주로는 이게 딱이네. 어, 짝조로만이, 와, 매콤한 맛은 덜한데, 짭조로만이 야, 술안주로는 얘를, 얘를 추천드릴게 와, 진짜. 어, 맥주를 불러이렇게는맛이 하나만 먹었는데도. 느낌이 후라이드 시켜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요. 오, 역시 내가 제일 기대했던 맛이야. 버터 갈릭 맛. 버터 갈릭 맛. 약간 상상이 가는 맛인데, 여긴 특이하게도 이렇게 갈릭칩이 들어있더라고요. 음. 갈릭칩과 함께 콩부각, 콩두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요거 갈릭칩부터 먹을게요 음, 음. 말이 뭐요 역시 맛있지. 얘도 술안주다. 음. 두 개를 같이, 이제는. 이두 개는 맥주안주에요 진짜 어, 음. 얘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이두 개는 어른들이면 무조건 좋아할 맛이야 와, 음, 음, 음. 콩드슈 어니언 맛 초록색을 띄고 있어요 음. 비교가 되려나 모르겠네 얘가 매콤치즈 그리고 얘가 백태 베떼. 얘가 백태라서좀더 하얗고 조금 더노릇스면서 초록색을 띄고 있습니다 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양파맛이 되게 은은하게 나요 쎄게 나지 않고 되게 은은하게 나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버터갈릭을 먹어서 그런지 양파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은 쪽은 되게 은은하게 나는데 음, 얘도근데 음. 어, 맥주안주인데? 이세 개가 진짜 이세 개가 딱 맥주안주로 딱일 것 같아요 서리태 어. 서리태는 딱 보자마자 티가 나요 콩이 서리태콩이거든요 어. 이거는 엄마들이나 아니면 할머니들 되게 좋아하시는 맛이에요. 근데 설테의 은은한 단맛과 이께 되게 고소한데, 어. 이게 먹어보니까 알겠네. 베테랑 설태는 엄마들이 좋아할 맛, 어, 엄마들이 좋아할 맛이고 이 어니언 맛과 매콤 치즈와 버터 갈릭은 이 맥주 안주로 딱이야. 그래서 어른들의 안주, 음, 안주로 딱 좋을 것 같고 또 시나몬 맛과. 매콤치즈 맛도 아이들 간식으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아니, 어, 이게 진짜 먹으면 뭐이고 있을 되게 고소하고, 찹쌀을 튀겨서 그런지,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응. 콩 같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계속 먹을수록 당기는 맛이야. 응. 고소하고, 담백하고, 짭조름하고, 어우, 뭐, 하, 여섯 가지 맛이, 너무, 어우, 저거, 저거. 오! 바삭바삭! 이 여섯 가지 맛을 한번에다 먹어봐야지 여섯 가지 맛을 음? 한꺼 번에 음! 여섯 개를 먹으니까 간린맛이딱 치고 들어오고요 치즈맛 치고 들어오고 시나몬맛 치고 들어오고 음! 음. 네 오늘은 콩두슈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게 여섯 가지 맛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소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안주로 어른들을 그 맥주 안주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아이들 콩 싫어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물론 저같은어른들도 싫어합니다만 아이들도 간식에 다른 거 먹는 것보다 이렇게 콩으로 영양을 영양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물세트로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결혼식이나 뭐 이렇게 돌잔치 뭐 이런 답례품 있잖아요 답례품 하기에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가면 빵만사 오지 말고 이런 특색 있는 선물도 하면은 어, 기억에 남고.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거 갖다 맥주 한잔 해야겠어요 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